안녕하세요. 차차게임즈 차차입니다. 이 눈높이 교육 시리즈는 제가 엘더스크롤 온라인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레벨 1부터 플레이한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플레이를 하며 특별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처음 시작하시는 플레이어 입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꼭이 영상 시리즈 순서대로 플레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의 목차는 차차게임즈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두근거리는 뉴비의 마음을 느껴보러 출발하겠습니다.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계정을 생성하는데요 나중에 다른 서비스와 연동을 위해 기억해두실 것을 권장합니다 어떤 패키지 버전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캐릭터 생성시 배경이 달라집니다 지금 배경은 모로윈드 배경이군요 왼쪽에 미리보기를 통해 나중에 내가 강해졌을 때 멋지게 변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이름과 성별을 선택하고 연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종족을 선택하면 그 종족이 속해있는 연합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연합은 PVP 전투에서만 영향을 끼치므로 고민없이 원하는 종족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캐릭터 생성 후 토큰을 구매하여 연합을 바꿀 수도 있고 자유 진영 업그레이드를 하여 캐릭터 생성시 원하는 연합과 종족 조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차차게임존페이지에 종족과 클래스 선택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종족은 어떤 패시브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되고 클래스는 무엇에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을 하세요 그래도 그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조금 편하게 플레이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첫 번째 열리는 공격 스킬에 체력 회복 옵션이 붙어있는 템플러나 나이트 블레이드, 네크로맨서를 추천합니다. 저는 3년 9개월 전이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 하이엘프 소설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선택해보겠습니다. 체형을 편집할 때는 장비 없음으로 선택하시면 변화를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저는 체형을 중간에 놓고 신장과 피부색만 변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얼굴은 조금 만져볼까요? 좋습니다. 네, 생성! 허라 누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아, ESO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군요. 그럼 차차엘프! 되는군요. 이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가 생각나면서 가슴이 떨려옵니다. 하지만 떨려오는 가슴을 억누르고 바로 로그아웃을 하겠습니다. 애드온 세팅을 하기 위해서죠. 애드온 세팅은 다운로드 시간과 더불어 엘더스크롤 온라인 진입장벽의 양대 산맥이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기존의 계정에서 사용하던 애드온이 그대로 로드 되어서 여러분의 화면과는 다를 겁니다. 일단 언체크를 다 할게요. 차차게임즈 홈페이지에 애드온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미니언을 통해 데스티네이션, 로어브, 스카이샤드, 보탄스 미니맵, 그리고 피챗을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UI 위치를 조금 만지기 위해 아주라라는 애드온까지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로그인을 하면 미니맵이 떡하니 정중앙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침표를 누르거나 엔터를 누르면 프리커서 모드가 되어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니맵의 위치를 원하는 곳에 두고 크기를 조절합니다. 여기서 저는 아까 추가적으로 설치한 아주라라는 애드온을 이용해서 퀘스트 트래커의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ESC 설정 영어로 된 애드온 아주라 언락 UI를 누르면 화면상에 표시되는 대부분의 유저 인터페이스의 위치가 나타납니다. 퀘스트 트래커 위치를 옮기고 가운데 락 UI를 누르면 퀘스트 트래커의 위치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니맵을 오른쪽 위 코너에 놓겠습니다. 설정의 가장 아래 한글로 된 애드온에 가보시면 미니맵에 대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하단의 전투시 보이기를 활성화시키면 전투 중에도 미니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M키를 눌러서 맵을 열고 우클릭 또는 좌클릭을 하면 단계별 축소 확대를 할수 있습니다. 큰 지역을 클릭해서 스카이 샤드, 로어부 각종 장소가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셔서 Add-on의 정상적 설치 유무를 확인합니다. Add-on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지도는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정에 가셔서 몇 가지 편의를 위한 세팅을 하겠습니다. 무고한 대상 공격 방지를 활성화 시키면 초반에 실수로 NPC를 공격해 현상금이 오르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논 타겟 어빌리티 즉시 시전을 활성화 시키면 전투 중 클릭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게임패드 모드 옆에 베타 표시는 과거의 한글 번역이 아직 수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게임패드 유저들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베타 테스트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아이템 자동 획득은 플레이하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지만 초반에 천천히 습득되는 아이템을 음미하며 즐기고 싶은 유저들은 나중에 활성화 시키시면 됩니다. 전투 관련 옵션을 조정하겠습니다. 어빌리티 바는 스킬바인데요 자동으로 하면 전투시에만 보입니다 저는 항상 보이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속성바는 매지카, 체력, 스태미나 리소스를 보여주는 UI입니다 이것은 전투시에만 보이도록 자동으로 하겠습니다 리소스 번호는 매지카, 체력, 스태미나 UI 위에 숫자를 어떻게 표기할지에 대한 옵션입니다 저는 숫자와 퍼센트 %를 모두 보이도록 선택했습니다 전투 텍스트는 데미지 개수만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만 선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화면이 지저분한 것을 싫어하거든요. 설정에서 전투시 부정적인 영역을 표시해주는 색상 설정 수치를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본값에서는 잘 안보이더군요. 테스트 버튼을 눌러서 본인에게 맞는 색상과 수치를 선택합니다. 저는 엑스박스 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게임 패드 모드를 전환했는데요. 전환하고 났더니 UI가 살짝 어긋나서 UI를 다시 로드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고 대화창에 슬러시, 리로드 UI를 입력하시면 로딩창이 나오고 정렬이 다시 됩니다. 앞으로 종종 사용하게 될명령어이므로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아 컨트롤러 UI는 키보드 마우스 UI와 위치를 따로 저장한다는 것을 깜빡했네요. 퀘스트 트래커와 미니맵이 겹쳐있군요. 다시 아주라를 사용하여 옮겨놓겠습니다. 시작하려고 봤더니 미니맵이 안예뻐서 미니맵 모양을 예쁘게 해주는 애드온을 설치했습니다. 드디어 정말 시작입니다 눈높이 교육 시리즈 파트2에서 만나요 안녕